항상 나는 그랬다. 내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 비난하고 경멸했다. 세상은 한시도 나를 반긴 적이 없었다. 다니는 학교마다 쏟아지는 민원에 고등학교 강제 전학만 다섯 번째. 오늘도 전학 온 첫날. 지난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야,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종례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에에에 너 뱀파이어라면. 뱀파이어가 하필 전화가와 우리 학교에. 응? 어? 야, 대답 안 해? 미안해. 미안? <웃음> 미안이면 돼? 네가 튀는 바람에 내가 안해도 될 고생을 했는데? <웃음> <웃음> 안되겠다 오늘 우리 이쁜 어? 전학생 손좀 봐줘야지 넌 <웃음>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웃음> 내가 이렇게 시간내서 정화해주려고 하잖아 <웃음> 어? <웃음> 또 어디 가려고또도망가려고 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 자... 잘못했어 <웃음> 어쩌라고 난 잘못 안 했어 <웃음> 어디부터 맞을래? 예쁜 전학생? 어. 어... 야, 안녕? 어? 뭐길래 여기 다 모여있니? 어? 김민재 오랜만이다? 오늘 하루종일 왜안 보인 거야? 아휴, 그냥 늦게 등교하다가 담임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 청소하다 이제 끝났어 어? 근데 쟤, 누구야 쟤? 아... 쟤, 뱀파이어야. 오늘 전학 왔어 우리 반으로. 마침 손봐주려던 참인데. 어? 이게 누구야? 김영준 아니야? 뭐안좋다고또 학교 쉬었다던데. 괜찮아? 괜찮아. 어? 부자집 도련님이 뭐 그렇게 병약하나? 어? 어? 뭐, 그런 건다 됐고? 우리 전학생이랑 인사나 해볼까? 이야,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럼 뭐해, 그래봤자 괴물인데 괴물이든 뭐든 이쁘면 됐지 뭐너 이름이 뭐야? 이서우 성우? 예쁜 이름이네 난 박민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 잘 지내게 뭘잘 지내! 어, 아우 시끄러... 진짜! 방금 나랑 친구 먹었으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고 또 아, 시작됐네 아, 집이나 가자 그래 그래, 아, 서우야 내일 보자. 서호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어, 응. 날씨도 좋은데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놀러 나갈까? 영준아, 넌 어떻게 생각해? 좀 냅둬. 부담스러워하잖아. 아니야 이게 다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럼 끝나고 다 같이 아야 박민재 어이 너 어제 담임 선생님이 청소 끝나고 나무라 했는데 어이 쬐다고 교무실 오라는데 아, 역시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네 꼭 가야하냐? 아죽나 화났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빨리 와아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 같이 먹는 거다 알았지. 빨리 쟤 원래 저래 어? 어? 응? 쟤 원래 저런다고 딱히 너한테 아기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야 아 음. 며칠 뒤면 또 관심 없어 할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 아 알겠어 쟤 저러는 동안 괴롭힘 만당하게 막아줄게 걱정하지마 서호야, 많이 먹어 이거, 내가 사는 거니까 어응 어, 음. 그거 하나만 깨작거리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 <웃음> 아니 괴롭히지 말라더니 지 혼자 다 괴롭히고 있네 <웃음> 아, 야, 먹기 싫대잖아 리오나올코커나 <웃음> 얘랑 어디 좀 다녀온다 에? 어디 가는데? 교무실, 아까 담임이 뭐 심부름 시킨 게 있어서 내가 같이 가줄까? 됐어. 쟤랑 다녀오면 돼. 뭐해? 안 일어나고. 어. 응응. 음, 음. 저... 교실은 이쪽이 아닌데? 나도 알고 있어 응? 뭐해? 안 안고 어응 아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밥못 먹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편하게 먹으라고 아, 아 고마워 듣자 하니까 뱀파이어들은 뭐 팩으로 된피 같은 거 가지고 다닌다면서? 여기서 먹고 적당할 때 다시 돌아가자. 제때제때 안 챙겨 먹으면 위험하잖아. 응. 음. 뭐해? 얼른 안 먹고. 그게... 오늘 먹을 점심을 안 가져왔어. 뭐? 그럼 어떡하게? 중간에 조퇴해야지 뭐.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들고 나왔어. 집갈 때까진 괜찮겠어? 응. 음, 뭐 괜찮지 않을까? 음. 응? 응? 급할 땐 이렇게도 한다며? 괜찮으면 좀 먹던지 어? 빨리 먹으려면 먹고 말리면 마라 음. 안 먹어? 저기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 거야? 보통 뱀파이어라면 네 친구들처럼 괴롭히고 혐오하잖아 근데 넌전화온지 겨우 하루 된 나를 왜 자꾸 도와주려고 잘해주려고 해? 어... 뭐 그냥? 같은 반 친구잖아 어? 아, 그래서 먹을 거야 말 거야 아응 음. 뭐, 먹을게 자 오늘도 수고했고 조심해서 학교해라 내일 보자 하... 빨리 나오기 잘했어 이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네 누가 안 따라오는데? 어? 설마 서우야 우리 피해서 가려고 일찍 가는 거야? 이렇게 도망치듯이? 야좀 섭섭하다 아무리 어제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 오늘 밥도 같이 먹고 친구 먹은 거 아니었어? 어! 어 아니 그게 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됐네 다 같이 놀러 가면 되겠다 그치? 어 그거 좋네 어이 그거 어. 좋아 어어그 그게 야 박영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우리 지금 서호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좀 냈더라. 오늘 하루 종일 끌고 다녔으면서 학교 끝날 때까지 끌고 다니려고. 아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떠기? 그냥 보내줘. 야, 뭐해? 안 가고. 아, 응응, 응. 갈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또 뭐가 아... 아쉽네 같이 놀러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이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음... 글쎄 그냥 뱀파이어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잖아? <웃음> 넌왜 그러는데 아까부터 너답지 않게 쟤한테 관심 두고 참견하잖아 그냥 불쌍하잖아 왔어? 이번 학교는 어땠어? 괜찮아요 그래 아, 오늘 점심 안 가져갔더라? 점심 어떻게 했어? 알아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꼭 챙겨 다녀, 알았지? 네, 뭐 그냥 같 은, 반 친구 잖아？아무리 생각 해도 이상하 네요. Oh, y g